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어, 기계 설계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하시다 보면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나 기계설계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3d 모델링에 밀도를 부여하고 그 밀도에 따른 질량을 구하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다가 이제 질량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어 여러 프로그램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오토캐드, 카티아, 솔리드웍스, 인벤턴, 엔엑스 든다 하실 수 있는데 자그 중에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에서 질량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토캐드 가지고 3D 작업을 잘 하시진 않으시죠. 워낙 3D 관련 프로그램들이 풍부하게 어,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또 자기 손맛에 맞다고 러면 오토캐드에서도 충분히 단축키라든지 립스터을잘 활용한다고 러면 그냥 마우스로 하는 3D 작업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3D 결과물을 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어떻게의 3D 기능도 좀 아실 필요가 있겠죠. 자, 어, 시험에서는 기본 밀도라는 게 주어집니다. 7.85 gm, 세제곱센티미터 이런 기본 밀도 하에서 요 정도면 한 추철 정도 됩니다. 딱히 추철은 아니에요. 아, 철 정도의 재질이라, 재질이라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는 3D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3D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물성치를 알아내는 명령어는 메스프라프트입니다. 그러면, 메스 값이 나오고 볼륨 값이 나오는데 저 메스 값을 그냥 쓰시면 안됩니다. 저거는 어... 밀도 값이 1이라는 가정하에서 저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그냥 쓰시면 안됩니다. 약간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작업하실 때 기본 템플릿이 단위가 밀리미터죠 그러니까 길이 단위로 본다면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스 질량의 기본 단위도 미리고람부터 시작합니다. 미리고람, 고람, 키로고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매스 값을 그냥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질량이랑 우선 부피 곱하기 밀도죠. 그렇죠? 요게 왜 똑같냐? 예, 기본 밀도가 1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부피 곱하기 밀도인데, 요 부피에다가, 그렇죠? 8 0 3 0 5 0여기에다가 곱하기 density, 밀도를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 단위가 뭐라고 그랬죠? 미리미터 단위란 말이에요 그걸 센티미터로 바꾸면 결국은 1 0 0 0 미리가 아, 천이죠 네,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천을 나눠주면 센티미터 되는 거죠 10미리가 1cm 지 않습니까 10을 3번 곱해보십시오 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 세제곱 미리미터를 세제곱 센티미터 바꾸려면 나누기 천 하시면 되는 거예요공 세개 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60, 650 여기다 컴마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대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어, 요거 누르면 되겠죠. 아니면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템플릿에 보시면 ACAD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 o 잉글리 l e n g l i t n d i 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인치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ACAD ISO죠. ISO가 국제 표준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을 제정하는데. 자 거기서 사용하는 기본 단위가 뭐라는 얘기죠? 매트릭 단위라는 얘기입니다. 노말 인터내셔널 매트릭 드로잉 템플릿이라고 돼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미터 단위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요거 누르면 기본적으로 ACAD IS로 o 들어옵니다. 혹시나 뭐좀 찜찜하다 싶으면 이거 누르면 되겠죠? 아니면 요거 뉘 누르신 다음에 요 여기 보면 ACAD 있겠죠? 혹시나 이게 없다 그러면 요거 누르시고 요 세번째 거 있죠? 오 l 니드 e 템플릿 매트릭 요거 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기본 미리미터단위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죠? 자, AK 여기로 들어오죠. 오픈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오면 무슨 환경이죠? 드래프팅 앤 애노테이션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2D 작업을 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 버전인데 약간 아이콘들이 조금 때깔 있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색깔이 좀 약간 촌스러워요. <웃음> 약간 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 좀 선명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3D 작업을 할 거니까 3D 환경으로 들어오면 뭐죠? 여기 워커 스위칭이나 워커 스페이스 스위칭했어요. 3D 모델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3D 작업을 할수 있는 이쪽이 있죠. 솔리드 모델링, 셀피스 모델링, 메시 모델링,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파라메트릭, 어, 상당히 명령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홈에서 한번 보죠. 자 3D 작업을 할 거니까 살짝 비틀어 놓죠. 이렇게요. 화면을 살짝 돌릴때는 여기 5비트를 쓰시면 되겠고 또는 쉬프트키 좌측 쉬프트키를 누른 채 가운데 버튼을 누른 채 휠의 가운데 버튼을 누른 채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자 xy평면이 기본 시작면이 되니까 자주을라고요 간단하게 박스 파워포인트처럼 이런식으로 100,100,100짜리 박스를 만들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지름이 50이라 보겠습니다. 자뭐 사각형부터 그릴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 박스하고 실린더를 이용하셔도 되고, 뭐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스케치라고 해야 되나요? 예, 라인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어, 익스로드 명령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렉탱글 알리시 하시고요. 클릭, 골뱅이, 백 컴마 백 엔터. 여기다 이제 원을 하나그리 보죠. 자, 서클, 어, 센터쯤 여기로 하고 싶은데, 그럼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오스넵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미드, 비트윈 투 포인트, 원 포인트, 투 포인트 잡으면 가운데 점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자, 다이아 지름으로 하시고, 50, 엔터. 여기 카피할까요? 카피, 엔터, 이 점을, 음, 좀 FR키 직격 해놓으시고, 옆으로 살짝 옮겨놓죠? 음, 이 상태에서 그냥 올리겠습니다. 자, 익수로둡니다 자, EXT 하시고요. 자, 사각형부터 먼저 올리죠. 동시에 잡고 엔터 치면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이거 위로 백 해볼까요? 백, 엔터 하면 이게 실제 구멍이 뚫렸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이드 위드 엣지 하시면 구멍이 안 뚫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 컨트롤 Z 할까요? 이거하고, 아니, 얘하고 원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이 영역하고 이 영역은 다른 영역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 부분만 따로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3D 프로그램에서는, 그 그렇죠? 영역을, 영역을 인식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죠. 그렇지만, 캐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따라올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올린 다음에 결국은 사각형에서 원 기둥을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익스트로드 하죠. ext, 두개다 잡고요. 엔터, 위로, 갖다 놓고, 백, 엔터. 하고, 여기 있죠. 음, subtract. 그렇죠. suv 인가요? sub subtract 하시고요자 사각형 찍고요 엔터 안쪽에 있는 원통 엔터 하면 그때 사이즈 빠지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을 리전을 쓰시면 되죠 rg 리전 리전 하시고요 다시 해볼까요 엔터 하면 이런식 되는 거죠 바깥쪽 리전과 안쪽 영역이 따로 구분되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ext 똑같이 잡고 엔터 위로 쭉 올려 야겠습니다 리전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엔터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또빼줘야죠 이런 상황이면 리전 쓸 필요 없어요 아주 뭐 복잡한 영상이면 리전 가지고 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것같고요자 바깥쪽 엔터 안쪽 찍어 이런 찍었어요 자 바깥쪽 찍고 엔터 안쪽 엔터 하면 이제 빠지는 거죠 두개는 똑같은 겁니다 자 한번 매스퍼라프티 질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물성체랑 알아내겠습니다. 매스퍼라프티 하시고요. 대상을 찍겠습니다. 하나만 찍죠. 예, 엔터. 여기 나오죠. 자, 예, 엔터 찍겠습니다 파일로 어, 저장했느냐? 아니겠습니다. 노. No. 자, F2키 눌러보시죠. 컨트롤 F2키. 컨트롤 F2키. 어디 있죠? 여기 예, 컨트롤 F2키라는지 컨트롤 F2키입니다. 독립 실행형 문자 윈도우.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대화성에 뜬다는 얘기죠. 요걸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볼륨이, 지금 메스랑 볼륨이 똑같이 나오죠. 그건 왜 그러냐 면 기본 밀도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 기본 밀도가 안되죠 재질마다 밀도는 다 틀립니다. 7.85g per 세제곱센치미터를 써야 되는데, 여기 단위가 뭐라고요? 미리그램이라고, 미리미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개성량 두드려볼까요? 자, calc, 칼 a l 대성량 두드려보죠. 아, 그리고요 컨트롤 f 2키 다시 한번 아이고. 이게 지금 음, 보겠습니다 옆에 거 한번 보죠 요거죠 요거 여기다 한번 쓸, 에, 쓸까요 아, 이게 열려져 있어서 창이 자꾸 닫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자 다시 한번요 컨트롤 f 2키 눌러놓고요 윈도우의 어떤 기본 계산기를 두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지금 요거죠? 요만큼을 한번 복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요. 컨트롤 C. 요거 말고 볼륨이라고 생각하시죠? 뭐, 컨트롤 C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이게 기본은 밀리미터 mm 단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누기 1000 하면 되겠죠? 나누기 1000 하면, 이게 이제, 어, 큐빅센티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한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게 이제 볼륨이, 단위가 이제 밀리미터, mm 여기 길이 단위가 기본적으로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세제곱 밀리미터라는 얘기예요 그걸 센티미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1 0 m m 가1 c m 니까 3번 곱했으니까 10, 10, 10이니까 결국은 1000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누기 천한 겁니다. 이게 기본 볼륨이라는 얘기예요이 단위로 봐서는. 왜왜 이렇게 왜 단위를 환산하느냐? 결국은 요거잖아요. 그 센티미, 세제곱 센티미터를 없애주기 위해서 단위를 맞춘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거기다가 7.8호 곱하면 되는거야 곱하기 7.85, 엔터, 치면, 6308. 이게 뭐라고요? 조 3D 형상에 7.85 밀도를 적용했을 때의 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저거 있죠? 이거 복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내가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그냥 곱하기 하세요. 그러면, 7.85, 엔터.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다시 나누기 천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똑같은 값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값이에요 미리 천을 나누었느냐 나중에 나누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맞죠? 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3D 영상에서 어떻게 든 3D 영상의 어떤 3D 영상을 가지고 물성치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질량 구하는 겁니다 뭐 나머지 뭐 우리가 더 알고자 하는 물성치 값도 있겠지만 은 요정도 값으로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에어레어라든지뭐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다고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명령을 쓰신다고 그러면.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